이거는 어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ab 아 그렇구나 e. 네 오. 그리고 a-b 아네 아, 아, 아. 그리고 그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아니 아니 a a,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b 제곱 아 네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eb 아네 e, 아, a 플러스 b의 3제곱 a 플러스 b의 전체요, 이것도? 네, 전체 세제곱. 아, 네. 그거에 이 a 세제곱 더하기 네.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플러스 b 제곱, 아 b 세제곱. 아, 아, 네. 그리고 음. 음. 어, 선생님 대단하시다. a 이 a 마이너스 b일 때는 그냥 네. a a 세제곱? 네. 음. 마이너스 a 그니까 b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아. 그다음에 마이너스 b니까 근데 거기다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 되니까 3, 플러스 3ab 제곱 아, 마이너스 b 제곱. 음. 오, 선생님 설명해 주면 사실까 되게 이해 잘 되는 것 같아요. 오 <웃음> 그리고 네. <웃음> 어 a 더하기 e 플러스 c의 세제곱, 전체 세제곱. 아 전체 세제곱. 아니 전체 전체 제곱, 전체 제곱이요. 네. 네. 그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, 네. 음, EAP 더하기, 더하기 ECA. e a p 더하기 ebc 더하기 ec. eec. 오 그렇군요. 음. 음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계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